애플은 2014년부터 애플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4단계 연구가 올해부터 본격화되면서 자율주행 테마가 다시 주목받게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4단계 상용화 예상 시점은 2025년인데요.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도 빠질 수 없겠죠? 전기차 자율주행차,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차의 핵심은 바로 데이터와 AI에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에는 주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필수적으로 탑재되는 인공지능 반도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율주행 칩입니다. 이 칩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뇌와 같은 존재죠. 애플, 테슬라,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들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 즉 자율주행 모듈에 사용되는 자율주행 칩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및 자율주행 칩 테마도 증시에서 주도 업종으로 주목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자율주행 칩 함께 알아볼까요? 운전자가 핸들, 가속페달,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자동차를 바로 자율주행 차라고 하는데요 자율주행 기술은 미국 자동차공학회에서 정한 기준으로 0단계에서 5단계까지 총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인 레벨 0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운전하는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인 레벨 5가 바로 운전자가 전혀 필요 없는 무인 자동차죠 지금까지 자율주행의 발전 단계는 운전자 개입 없이는 운전이 불가한 2에서 3단계 정도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차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수십 가지의 기술이 요구되는데요. 그 중에 자동차에 탑재되는 자율주행칩, 이 칩에 따라 차량의 최적 성능이 결정된다고 할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회사가 자율주행칩을 필요로 하는지 또 누가 개발 중인지 알아볼까요? 애플은 2014년부터 애플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 말블룸버그 통신은 2025년에 애플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전기차, 즉 레벨 5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차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애플카는 획기적인 배터리 기술과 자율주행을 특징으로 내세운다고 하는데요. 이 애플의 자율주행차 관련 칩 개발에 국내 반도체 5세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LG 이노텍, 대덕전자와 같은 반도체 업체들은 그 후보로 떠오르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호라이즌 로보틱스는 부품의 안정성 테스트를 통과한 중국 최초 자율주행 자동차용 전장급 인공지능 칩을 2019년도에 출시해 설립 3년 만에 인텔의 지원을 받게 됐는데요. 호라이즌은 현재까지도 중국의 유일한 전장급 인공지능 칩 양산기업으로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기술 기업 콘티넨탈도 새로운 자율주행칩을 탑재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대량 생산을 계획 중인데요. 자율주행칩에 내재되어 있는 매우 특화된 이 신규 프로세서는 초경제적 데이터 부스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즉, 최소한의 에너지 소비로 차량 컴퓨터가 차량 주변 상황을 빠르게 감지할 수 있어 자율주행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도 빠질 수 없겠죠?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자율주행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기업 삼성전자에 차세대 자율주행칩 생산을 맡겼다고 하는데요 차량용 부품은 자동차의 사고 가능성을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반도체 칩의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율주행차가 뜨거운 감자인 가운데 관련주가 내내 우상향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기술이 실질적 자율주행인 4단계에 다다를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4단계 상용화 예상 시점은 2025년인데요 그동안 투자자들은 뚜렷한 주도 기업을 선택해 투자에 나서기가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지난해 완전 자율주행차 출시 계획을 내놓았던 애플 자율주행 자회사인 모빌아이를 올해 중반에 상장할 계획이 있다고 전한 인텔 올 상반기 3단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계획 중인 벤츠까지 4단계 연구가 올해부터 본격화되면서 자율주행 테마가 다시 주목받게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또 자율주행 관련 부품주도 떠오르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칩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전자, 넥스트칩, 텔레칩스와 어보브 반도체 등의 기업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루빨리 완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돼 안전하고 편안하게 차를 타고 다닐 날이 오길 기대해봐야겠습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친절한 ICT의 조한일이었습니다